여러분 저희는 드디어 경주에 갑니다 커플룩이에요 저희가 오늘 경주를 아침 11시 정도에 출발하려고 했거든요 10시에 일어나서 근데 너무 둘다 꿀잠을 잤어 그치? 저는 성범이 안 믿고 있었는데 성범이가 안 깨웠어요 일어나 보았는데 오후 2시 거예요 그래서 둘다아 망했다 이러고, 부라부라 준비를 해서 지금은 5시입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경주에. 오늘은 그냥 카페나 뭐밥 같은 것만 먹고, 내일 날이 좀 풀리면 뭐 한복 입고 이러고 놀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3, 4시쯤에 부산에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저녁이다 브이로그를 경주 브이로그, 부산 브이로그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하는 게 없어서 경주랑 부산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브이로그를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어쨌든 간에 출발했어요 4시간 걸리네 지금 도착하면 9시네. 9시네 부산에 가서 홍범이네 아빠를 뵙기로 했어요 처음 뵙는 거예요 원래 한 2년 정도 만나면 은 뵈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비와서 근데 할 것도 없었어, 그치? 지이럴말이 오늘... 음. 음. 여러분, 신청곡 봤습니다 <웃음> 아... 아...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너 전대산 11,000원이잖아 <웃음> 참나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돈? 어 어떡해 얼마 넘지 그러면? 이거 9,000원에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천원이네 한도초가 뜨는 거 아니야? 소윤이가 사준 지갑 오시한 커플이네 <웃음> 보고싶어가지고 아진짜또 <웃음> 나갈리는거 뭐아그 <일을 웃음> 그것도... 밑에 잠시만 어디에... 아, <웃음>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이거 찍고 읽어버리는... 이어도돼예 찍어도, 아, 예, 찍어도 다맞지 나도... 않나요? <웃음> 여기, 여기 올라가봐요 여기 위 올라가면 아여기어테라스 올라가봐요 아, 청 예뻐 진짜 아침에 꼬고 자, 고 꼬기 하나더 우리의 도심은 아 이렇게 하고 와저기다 우리의 몸을 내서할수는 너무 예뻐. 그래요. 아, 달방은 아, 진짜 이쁜데 늦게 와가지고 달방은 못 보이죠. 우리 집에 프랑스에서 그 인기있어 잡지에서 나왔는데, 프랑스 잡지에.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와요. 프랑스, 유럽, 이런 사람들. 여기는 원래 조식 불포함이라고 돼있는데 저도 후기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8시 반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주세요 사실 이거 보고 왔어 너무 춥다 네 여기 네. 성범이 얼굴 아 성범이 머리에 뻥끊놨어 청범이 얼굴 그려줄게, 여기다가. 몸이랑 합성시켜가지고. 근데 동네가 진짜 옛날 것 같아. 옛날 동네, 그지 응.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밥먹을 먹을건데? 왜? 안먹대나 <웃음> 먹을건데? 어제 여기 도착하기 전부터 사장님이 문자 보내셨을 때부터와 진짜 친절하다 난 되게 젊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여기 냄새가 좋아요 음. 아내거왜 먹어? 네아니 먹었다 한입 위에 쓴 거잖아 마지막 한입 먹나? 양아치 아 진짜 왜 자꾸 먹어 아까 니그 먹었잖아 응? 음? 말또 씹어 잠깐만 이라고 하라고 이막얼걸좀 하라 앞으로 나한테 아, 짜증나 지겨워 탈이 음, 다리 다리야. 음. 한입 먹을래? 응. 음. 음. 아! 아! 아! <웃음> 아, 한입 먹으려는데 이만큼 남지겠 7만원, 8만원, 8만원. 응. 구할 바에 그냥 먹을 거네. 어! 그만 빼먹어라. 서 맞아 나 어제 일찍 잤어 속눈썹 연장받으러 가면 은 자거든? 응. 근데 그 이유가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할게 없어서 자게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어제도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응. 아, 속눈썹 연장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이러고 눈 계속 감고 있다가 실수로 한번눈 떴는데 응. 아눈 떴어 응. 이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랬지 결국엔 잤어 아, <목소리> 너무 <목소리> 잘 먹으시고. 밝은 데서 보니까 더 예쁘다 그렇지 어제, 어제 못 찍었던 것 같아. 아, 뭐해? 진짜 욕심쟁이냐? 우리 석수, 방. 게스트하우스인데 게스트하우스 안 같아. 그치? 게스트하우스 안 같지? 뭐해? 음. 진짜 예쁘네. 할머니 집은. 예쁘다. 큰 응. 방은 더 좋은데, 중 방은 제가 아가씨들 기억. 음. 이좀 나와. 나와요. 아, 와, 진짜 크다. 아, 여기 여기는 몇분있었어 아, 둘이도 어제는 아가씨 둘이고, 요요뭐아가둘이 아, 진짜? 아, <웃음> 진짜 커. <웃음> 여기는 여영이 여기 깨끗하다 <웃음> 아여막 예, 지스라이 치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깨끗해 <웃음> 아, 예. 친구들끼리 오면 좋겠다 친구들끼리 다 와가지고 막 떠들어도 <웃음> 괜찮고 진짜 이쁘다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웃음> 너희가 어제 타락바라 아 그래? <웃음> 맞네? 네. 아 그러네 네. 네. 아 이쁘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스문할 때 <웃음> <우리> 아니에요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지스문한 <웃음> 거면은 뭐로 검색해야 되죠? 소윤이요. 서윤. 소윤. 네. 소윤. 예 네. 소윤.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해. <알겠습니다. 웃음> 예쁘다. 네. 100점 만점 100점 주십시오. 네.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웃음> 좋다. 숙소 갔다 와서 잠만 잤는데 여행한 거 같냐? <웃음> 그치? <웃음> 무거워. 무거워. 두개 들어주면 안제어 <웃음> 밥 먹으러 갈까? 응. 음. 그러면? 지금 밥은 괜찮아. 그럼 뭐 하러 가? 먼저 어디 가? 밥 먹으러 가자. 됐어. 그 코스를 아무거나 얘기해줘. 나 내비 찍줄게밥 먹으러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 럼밥 먹으러 가자. 황계단길? <웃음> 아니, 황계단길이라고. 그래? 홈린한테 가서 걷자 그러면 응 사진 좀 찍고 그럼 난 화장을 해볼까? 응. 다 먹을 것 밖에 없어 밥해안 고파? 응. 그렇게 밖 고운 것지 않아 그럼 좀 걷자 아 어, 근데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어 한복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오늘 한복 입으면 관동될 것 같아 진짜. 그치? 여기서 <웃음> 사람이 다안 입어 어, 우리는 진짜? 해쉬를 가고 있어요 아여기있네 해쉬 짜잔. 와 이쁘다 그지응끝이요 11시에 어, 오픈 시간인데도 사람이 꽤 있네 사람 많은데? 미조또 예린이가 이걸로 짤 만들어 주겠지. <웃음> <잠깐만. 웃음> 이게 차원의 시간에 갇힌. <웃음> <웃음>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웃음> 차원의 시간에 갇혀서. <갇혔어. 웃음> 아 근데 개잘했다. <웃음> 치워봐. 냥아 배고픈 거고 아 차로 추르 차에 있는데 아, 너무 마음 아프다 못 보겠어 이제 밥다 먹고 카페 갔다가 불국사에 갑니다 차 어디다 지 기억 안 나? 큰일 났네 나둔데 차를 잃어 그랬어요 월러벨리 서머데 월러벨리 서머데 월러벨리 서머데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내맘 어? 네돈 많아? 네가 많지 내가 많아? 많네 뭐는데 뭐하는데? 뭐하는데? 하는? 뭐 뭐하는데! 이래 된다고 오 진짜 개툴석거리 오 진짜 개 내가 아왜 이렇게 뜨겁지? 와 발도 뜨겁고 엉덩이도 뜨겁네. 와왜 아 이러지? 정전기 때문인가? 와또 소네 또 소가. 어? 아와 진짜 짜증난다. 박성범. 와엉터색으로또 켜. 오! 좋아? 개 좋아. <웃음> 와나 진짜 뜨거웠어 근데. 뜨겁지 다연히 <웃음> 언제 켰어? 켜놓고 <웃음> 내가 입고 있었어 <웃음> 나는 몰래다가 방금 갑자기 엉덩이가 엄청 뜨겁길래 원래 오래 앉아있으면 여기 따뜻해지잖아. 그건지 알지. 그건줄 알고 아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지지? 그냥 이집을 가고 있었어. 우리 핑크뮬리 보려고 온 건데 주위를 둘러봐도 핑크뮬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불국사 가고 있어요. 머리 어깨, 무릎, 뭘까 만있어 아무튼 간에 불국사 갔다가 부산에 일찍 갈것 같아, 그치? 응 음. 초등학생들의 꿈의 직업, 유튜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가 사인회 하겠지? 꼬친, 꼬친 뭐? 꼬마 친구들 불국사에 왔어요 과연 지나갈 곳인가? 어 지나갔습니다 내 <웃음> 품속 <웃음> <웃음> 끊고 들어가야 돼? 그런가 본데? 돈 있어? 아나지금 <웃음> <지갑> 갖고 내렸는데? <웃음> 무입인줄 알고 불국사 엔디한테 연락해봐 우리 입장 넣어 <웃음> <웃음> <웃음> 어른 우리 만원 내야 돼 우리 중고딩이잖아 어른 둘이요 불국사 왔습니다 <웃음> 그거 아니야 뭔데? 울컥 사왔습다 <웃음> <웃음> 우리 오빠 이런 거잘 들어주는데 어. 성빈이 오빠 카메라가 차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잘 들어주는데 예린이가 쓸거한 개도 없대 <웃음> 그래서 통편집 당했잖아 오빠가 찍은 거 <웃음> 커피 사러 갔을 때 베트남에서 응. 찍었거든? 응. 근데 예린이한테 예린아 커피 사는 거왜안 넣었어? 이러니까 예린이가 쓸게 없던데? <웃음> 한 시간을 찍었는데 한 개도 없다고 쓸게 이거 쓸래? 이건 써도 가져가지고 하잖아. 오, 어. 지붕이 올라가돼 그러니까 혀도 올라가면 20년이야. 아, 어, 네, 쓸게요 예, 네, 1 0기야 여유와 끝, 소원 성취. 아 만사형통 뭐 이런 거 써. 이 진부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 이제 이거 썰어가자. 음. 썰어. 응. 너네 집으로 슬퍼 우리 헤어지면 어떻게해 나는 그럼 너네 집으로 보내? 그 아, 집으로 응. 보내자 왜? 한 명만 슬퍼하게? 응 나만? 헤어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인사하면 어떡 안 가면 돼 그래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볼펜 줄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잖아요 좋았어요 그래 <웃음> 그거 안 나와 <웃음> 잘나와 <나오죠>. 그래 오미남기자아그아 <웃음> <우리 이름> <웃음> <우리. 웃음> 설마 헤어지지 않겠지라는 <웃음> 아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언제 수집할래? 1 2월3 1일날 가서 <웃음> 여기 <웃음> 여기 넣으면 <웃음> 내년 7월1일날 오거든. 여기 나와요, 이번 1월 1일 나오니까. 팀 마크로 하자. 왜냐면 우리 내년 7월까지 버틸 용기가 없거든 맞아, 맞아. 우리 가자. 비즈니스 커플이잖아. 맞아. 우리 유튜브 커플이. <웃음> 어, 내 음료수 나쁘다. <웃음> 들어가고 싶어? 촬영이 되나?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지. 수선부 어떻게 올라갔대? 저 뒤에서 왔나보다. 여기 아 올라가너 아 와, 갈 거야? 아, 이제 똑같다 다부터 보러 가야지. 신발도 편하고 시켰어 니가 운전해? 가 응, 그럼 가지 말자 가 내가 운전할게 그래 가가가 그래 가 예린이 이거 편집하면서 재미없겠다 자연이 너무 많이 나왔어 편집 쓰는 데서 하품할 것 같은데 편집 <웃음> 쓰는 거 보다가 <웃음> <웃음> 다시 해봐 <웃음> <웃음> 오 샀다 오 x 대 <웃음> 왜 이렇게 나 끌고 가졸릴만에 아, 아. 왜냐면 응. 편지 때 시냇물 흐르는 소리 개공 흐르는 소리에 짹짹거리는 소리 또 그거 알아? 예린이네 집에서 그런 소리 많이 나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겹지 <웃음> 아 진짜 제일 싫어 잘 찍었는데 싫 타면서 만족하는.. 사실네.. 초딩 천국이다! 어? 초딩 천국 가자 이제! 이게 왜 들어가는데? 나 기독교야! <웃음> 어우 미안 나똑같타 <웃음> 아, 맞는 거. 그럼 저건 석가모니야? 저거? 응어 맞아? 응. <웃음> 귀가 어깨에 붙었어 응. 어? 박성범! <목소리만> <막 성봉>. 해. 하 <목소리만> 아, <목소리만> 음, 됐다. 됐지? 시저가 원숭이 입 <웃음> 고마워. 어. 운전 내가 갈게 그냥. 어. 잘 나왔네? 어. 아개잘나 <웃음> <웃음> 시저 같은데, 시저 오란요. <웃음> 얘랑 비즈니스 관계야. 여기가 어디고? 부산 아닙니까? 부산 아이가, 부산 아이가? 짱나 하나, 짱나 하나. 뭐라는데, 뭐라는데, 뭐라는데, 뭐라는데? She just cries. Boom oh. boom boom boom boom boom b o m b m b m b m b m b m b m b m o o o 와 역시 해운대마다 좀 다르네 당연하지 <웃음> 와 진짜 예쁘다 <웃음> 원래 본관을 하려다가 신관을 예약을 했는데 신관이 뭔가 저도 본관을 한번 와봤었거든요 근데 신관이 디자인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본관은 되게 좀 모던한 느낌인데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예뻐 이런 게 침대 같은 것들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저 화장실 보고 사실 예약을 한 거거든요 화장실이 되게 예뻐요 화장실 막 그냥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쁘죠? 인테리어 색깔이 약간 이런 브라운, 브라운 톤이고 약간 원목 느낌 나고 있는, 이게 너무 예뻐, 대리석인데 저희는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범이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태윤이랑 성원이라고 성범이의 진짜 친한 친구를 같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겁니다. 이게 경주 브이로그라고는 그렇게만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경주 부산? 브이로 그럼 여러분 안녕 저는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